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거라는 말을 증거는 헬라어 단어로 마르투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투리아 이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증거라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증거 증거. 입증, 증인 이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르투리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 마르투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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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특권,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현재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듭남과 예수 믿음으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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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구원,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손들만 구원받는다. 이제 선민사상이죠.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